안녕하세요 준호네준호한잔입니다 <웃음> 오늘은 우리나라의 술 문화 소맥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강북 스타일입니다 소주와 맥주 1대1 비율에 소주 반 잔을 더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강남 스타일인데요 똑같이 1대1 비율에 맥주 반 잔을 더 넣어줍니다.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대1 비율인데요. 좋아하니까 두 배로 넣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강복입니다 꿀떡꿀떡꿀떡 소주맛이 너무 세서 차라리 저는 소주만 마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까심으로 과자 한입 음, 또 커피 한입까지 두번째 강남스타일입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좀내 스타일이다 맛있으니까 과자님부터 음! 커피까지? 음! 세번째는 제 원픽 1대1 비율입니다.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가지 맛을 다 보았는데요. 역시 저는 1대1 비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1번 강북이, 2번 강남이, 3번, 한입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프로메이들도 따라해보고 마음에 드는 종류를 댓글로 달아주세요.